궁금한 게 메탈패드랑 기판 쪽 소자랑 쇼트 <웃음> 네, 안, 안, 안 나나요? 네 맞습니다.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구리로 만들었어요. 구리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죠? 제가 여기다가 니켈도금을 했느냐. 니켈도금의 성격이 뭐냐면요. 이게 기본적으로 강성가 강하게 만들어져요. 그니까 러이 표면도 굉장히 뭐 강해지고 내부식성도 굉장히 강해집니다. 니켈도금 해버리면은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상온에서 오래 두더라도 부식이 잘 되지 않아요. 그리고 가장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전기가 잘안 통해져요. 어.. 구리보다 훨씬 더 어,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는 금속이거든요. 니켈이왜 쇼트가 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. 쇼트가 왜 나냐면요. <웃음> 여기 안에 보시면 은 보면은 자세히 이 메모리 주변에 이런 소재들이 있어요. 이런 뭐 이런 이런 저항들이죠. 이런 거, 그다음에 이런 거 보이시죠? 그쵸죠 이런 게 보이죠? 조금 조금만 이런 이런 저항들. 근데 이 저항들이 어 메모리보다 높은 저항이 있고 높이가 메모리보다, 메모리보다 높이가 낮은 게 있어요. 근데 메모리보다 높이가 낮은 거는 그냥 금속으로 올렸을 때그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? 원래는 쇼트가 날 정상이지만 쇼트가 나지 않는 설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.